자나깨나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우리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사용 후에 손가락이 저리거나 손목이 뻐근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일시적인 통증이라면 금방 나아질 수 있지만 통증이 지속된다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이 손목터널 증후군은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손과 손목 사이의 통로관인 수근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압박성 신경병증입니다. 수근관에는 아홉 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압력을 받으면 이 신경을 손상시켜 손목터널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목터널 증후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요. 감각 이상과 운동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은 엄지 검지 중지와 손바닥 부위에서 타는 듯한 뜨거움이 느껴지거나 손저림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엄지 근육이 약해지거나 위축될 수 있으며 손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마비 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에 통증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통증이 심해지면 손가락 근육이 약해지는데 심지어 물건을 꽉 잡거나 단추를 잠그는 것, 휴대전화 사용까지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예전에는 가사노동에 부담이 있던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의 사용 등으로 젊은 층에게도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환자 중 여성 대 남성 비율이 5대 1일 정도로 여성에게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손목터널 증후군 증상이 심해지면 손목 지지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쓰는 주사요법을 진행하거나 심하면 수술요법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손목터널 증후군 초기에는 무거운 짐을 들지 않거나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나 보조기구 등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이 상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것이 증상 완화와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예방 운동의 횟수나 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손이 저리거나 뜨거워지는 감각이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칭을 중단해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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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을 구부린 뒤손 전체를 5번 손가락 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반대쪽 손으로 5번 손가락 방향을 밀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정중신경이 가장 편안해지는 자세를 만들어주어 손절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글라이딩 운동입니다. 신경글라이딩 운동도 손목 통증을 완화하고 손과 손목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총 6가지 동작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팔꿈치는 구부리고 손목을 일자로 편 다음 손바닥이 자신 얼굴을 보도록 주먹을 쥐어줍니다. 팔꿈치와 손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손가락을 펴고 엄지는 손가락에 붙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손에 붙이고 손목은 뒤로 젖혀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벌립니다. 이 동작을 유지하면서 전환을 돌려 접시를 받치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다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좀더 스트레칭하면서 수초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 6가지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루에 두세 번 3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손목이 저려도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가볍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지나치게 사용하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ICT 연구소에서 알려드린 이 손목 스트레칭법 함께 하시면서 손목 건강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건강한 ICT의 전희영이었습니다. 아 어, 간지러워. 아유 간지러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너무 신나 보이지 않아요? 끝나서. <웃음> <웃음> 안녕.